미오얌! 미오얌! 아? 아! 아! 우리도 입양당했으면 좋겠다 그치? 그러니까! 저좀 봐주세요 부모님들! 저를 키우면 아주아주 행복해질겁니다 저처럼 귀여운 아이 좀 데려가주세요 제발요! 저를 입양해주세요! 입양해주세요! 어? 어? 어? 저기 아줌마가 있는데? 입양해달라고 할까? 글쎄.. 겉보기엔 좀 무섭게 생겼는데.. 아니야.. 어? 어? 어, 어, 어 무서워! 어, 얘들아? 너네들어 네? 혹시 엄마 아빠가 없니? 어, 어.. 네.. 그렇긴 한데..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미호야? 그러니까.. 되게 무섭게 생겼어.. 무슨 소리야. 아줌마랑 같이 가면 네온펫, 그리고 얼드, 그리고 응? 섀도우 드래곤까지 아줌마가 챙겨줄게. 아줌마의 가족이 되지 않을래? 정말요? 미호야, 너? 겉모습으로 어?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너 갑자기 네온이랑 섀도우 <웃음> 드래곤이랑 얼드 소리 듣고 그러는 거지? 어, 어 그렇긴 해. 아, 어, 어 우리, 우리 가족이 초대됐다. 그래. 응. 네, 꼬마들, 아, 아줌마랑 같이 한번 가보자 집에. 네, 집이 어디예요? 우리 집은 아주 넓은 이 집이란데. 와, 집이 진짜 커. 미호야, 진짜 부장 가봐. 아와 네온 페빨을 달라고 하자, 가자. 그래. 엄마, 네온 페 정말 주시는 거죠? 그래, 뭐 이름이 여민이구나. 여민아, 줄게. 네.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어. 아, 들어가야지. 어? 뚝빼기 아! 아, 아! 아 여기가 어디지? 어. 어, 미오야, 어, 정신 좀 차려 봐. 어, 어. 아, 여기가 대체 어디야? 나 분명히 집에 따라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이 잃었어. 어? 어, 엄마다. <웃음> 난 아이들이 정말 싫어 아이들을 다 죽일 거야 뭐? 아 그게 무슨 소리세요? 분명히 네온팩도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너네들은 여기서 평생... 살고 죽을 거야 예? 뭐라고요 너네들은 <웃음> 여기 지옥에서 평생 살아라 어? 아, 어 미호야 어이 뭐지? 우리가 방에 갇힌 것 같아. 아까 그러니까 여기 써 헉. 여기 써 있다. 애들 음. 안녕?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뭐? 어? 뭐지? 새엄마가 아이들을 가뒀다. 여긴 1 0층 건물 맨 꼭대기.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탈출해야 돼. 어, 탈출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여기 탈출하지 않으면 우리 죽는데. 그니까 어, 일단 잠도 자고. 어. 아 빨리 일어나! 우린 죽는다고! 어 여기 이렇게 갇혔어! 아이고, 어? 어? 어? 어? 나 방금 넘어갈뻔했는데 잠깐 여기 넘어가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나 봐 이걸 빨리 탈출해야 돼! 어 여기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어? 점프 맵이다! 그러니까! 길을 탈출하자! 훗! 넘어왔어! 쭉! 쭈악! 나도, 나도 왔어! 나도 왔어! 아, 몰래가자 살금살금 이상한 새엄마를 피해서 백층을 탈출해야돼 살금살금살금 어, 여기 어? 벽지가 엄청 소름돋아 우리가 아무래도 뭘? 집을 잘못 들어왔나봐 어, 빨리 도망쳐야돼 어떻게 완전... 도망치지? 그니까 여기 나가는 문이 있을거야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 여기, 여기가 다 죽은가봐 백층 뭐야, 내려가는 계단이 막혀있다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헉, 완전 <웃음> 어떡해 그니까 어떡하지 우와, 여기 진짜 무서워 빨리 나갈거야 여긴가봐 이쪽으로 가자 어, 어 여기도 어.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될까? 어, 글쎄?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줌마 일어났어! <웃음> 어, 아줌마 일어났다 우리 빨리 숨자 숨자 어, 빨리 들어와! 여기 있으면 안전할지도 몰라 우리 들키면 어떡하지? 조용히 있어 무서워 미오야 이것들이 어디 간 거야! 어디야! Or... 어디! 왔어 바로 앞이야 죄송해! 어떻게 아줌마 우리가 탈출한 거 알아보렸나봐 잠깐만 조심해 빨리 다른 길을 찾아보자 빨리 따라와 어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쪽이 아닐까? 어? 어 여기 베란다인가 봐어 여기 엄청 어? 높아 여기 진짜 100층인가 봐 어떡해 어 여기 바로 밑에 내려갈 수가 있어 어 뛰어내려 아어 됐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자 어이 뭐야? 어, 여기 에는 어, 식빵이 식빵이 엄청 많네? 뭐지? 음. 뭐야? 여기 9 0층이래 잠깐만. 어? 아니 문이 잠겨 있어. 정답을 맞추면 어. 문이 열리는 건가? 방 안에 식빵은몇 개일까요? 맞춰 보자. 16개다. 그래? 응. 은 나... 16개겠지. 내가 두 번이나 해 봤어. 자. 16 어? 정답이 아니라는데? 어? 뭐지? 왜 아니지? 다 세봤는데? 어... 어... 음, 뭐지? 잠깐만! 어? 천장에 식빵이 붙어있는데? 뭐? 야 일곱 개다 야 일곱 개 어, 식빵이 어떻게 천장에 붙어있을 수 있지? 어? 정답이야! 어? 문이 열렸어! 좋아 좋아 가자 아줌마를 피하자 여기는 60층인가 봐 오. 정답을 입력해야되나봐 또 뭐지? 어? 뭐야 이건? 이 방에서 제일 많은 색깔은? 뭐야 음. 빨간색인가? 어? 어 너무 많은데 색깔이? 어...뭘까? 세보자 빨간색인가? 너는, 뭐, 너는 뭐라고 생각해? 음...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빨간색인가? 음. 주황색인가 뭐? 아! 뭐지? 왜? 나 정답을 알것같아 뭔데? 정답은 어. 흰색이야 어? 그러네? 하얀색이 진짜 더 많아 봐봐 벽까지 바닥까지 전부 다 흰색 천지잖아 아 하얀색이 제일 많구나 정답 한번 입력해볼게 하얀색 어? 정답이야 오! 어. 와! 다음 아니 이럴수가 이거 어쩌지? 더하기수학 문제다! 내가 진짜 잘 못하는데? 어. 어. 1 더하기 2는 21 2 더하기 3은 36 3 더하기 4는 43 4 더하기 5는 뭘까? 뭐야 이게? 너무 어려운거 음... 아닌가? 어? 나 알거같애 520이야 520이라고? 응왜 음. 갑자기 520인데? <웃음> 아니 내가 설명해줄게 봐봐 1 더하기 2는 21이잖아 어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오고 앞에 있는 숫자가 뒤로 간거지 아.. 그러니까 54라는 말인가? 그 그러니까 내가 볼 아니지, 때는 아니지. 이거 그냥 아니아니 520이야 520 그런가? 이건 내가 볼 때는 4 더하기 5하면 안돼? 그9 아닐까? 정답은? 9 아니야 어? 정답이래 어, 뭐야? 아니야 520인데? 이상하다 나 바본가봐 아 여기 10층인가봐 뭐라고? 어허. 엄마가 추차오고 있어 숨을 곳을 찾아보자. 엄마가 쫓아오고 있다고? 어? 어? 진짜? 조끼 조끼. 엄마가 계단에 내려온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여기 숨을 곳을 찾아보자. 네 빨리. 이침대인가 침대든 뚫려 있는데 이건 숨을 데가 아니야. 아, 너무 잘 보여. 안돼 안돼. 어디로 가야 되지? 이문 뒤에 숨어야 되나? 여기 있으면 들킬 텐데. 아 여기도 안될거 같아. 어디로 숨어야 되나 이거? 엄마가 쫓아오는데. 어떡해 어, 여기로 여기? 가보자 이쪽인가 어, 이쪽도 다 뚫려있어 안돼 여긴 진짜 숨을 곳이 없어 어 어디지? 잠깐만 여기 의자가 있다 여기 어? 위로 올라가자 여기 왜? 여기 여기 이렇게 숨으면 되지 어, 잠깐만 나도 이쪽으로 올라갈래 어 반대편에 있어 가? 반대편에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됐어 다 여기 있으면은 엄마가 모를거야 아 우리 고목나무에 매미가 된거 같아 그니까 쉬 <웃음> 녀석들 어디 있는 거야? 어... 죽여야 돼 아이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어디 있어? 어 무서워 어... 어디 있는 거야? 어? 어... 어떡해? 어? 어... 어... 어... 어... 어... 어디 있어? 엄마가 나갔.. 나가... 간건가? 엄마가 나갔다 우리도 빨리 탈출하자 아! 아 가자 가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문이 열렸어 엄마가 일로 나갔나봐 어? 나가자 나가자 오. 자 1층 탈출구야! 이 정답만 맞추면 나갈 수 있어! 뭐, 뭐? 근데 어떻게 맞춰? 잠깐만 어 잠깐만 아래 지하실도 있는데? 뭐? 지하실로 내려가볼까? 슬금슬금 잠깐만 여기 수영장이 있는데? 물에 뜰수 있는 물건은? 아무래도 잠수를 해봐야 될것 같아. 가자. 으, 물에 뜰수 있는 물건을 맞춰야 되나봐. 이거는 화로고. 전자레인지인가? 그리고 이 역도, 역도가 물에 뜰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이 가방, 에이, 다, 이 가방도, 음.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나봐. 안 뜨네? 안뜰것 아, 같은데? 여기 드럼통 이거 아니야, 이거? 아, 드럼통 안에 막 철개 같은 게 들어있으면 어쩌해안뜰거 아니야. 아, 무거운 게 들어있으면 안뜰 텐데 이것도 이것도 무거워 보이고 가벼워 보이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 돌도 뜰까? 이 돌이 아닐까? 음... 뜰수 있는 게? 음... 수... 음... 아 우리가지 뭐... 우리 아니야 우리? 우리 사람? 사람? 어 잠깐만 지금 막 맞고... 뜯었나? 아니 아니 아니 저기 돌 뒤에 사과가 있어. 뭐? 여기 돌 뒤에 사과 있는데? 뭐야 사과 숨어져 있네. 사과다 정답은 사과야. 가자 가자 가자 어 가자 가자 이거 사과라고 입력하면 문이 열리는거야 가자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떡해 미호야 빨리 사과라고 입력해 내가 따들리고 있을게 난 못해 알았어 사과 아 내가 따들리고 있을게 어어 어. 지금 다 돼갔어 아! 입력했어 나가자 나가자 가다. 아이들은 어, 다 죽여야 돼! 어어어 어, 어! 미호야 빨리 어, 도망가자! 어, 어, 어, 어, 어, 빨리 도망가 도망가 아, 도망가 도망가 일로 와 일로 와어 도망가 어어어안 아, 되겠다 미호야 이거 타타타타타타 안녕히 아, 타, 타, 타, 아, 타, 타, 타. 아, 계세요. <웃음> 미오야 큰일날뻔했어 그러니까 무심한 아줌마한테 잡힐 뻔했잖아 아, 입양을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이고 무서워라 아, 어쨌든 여러분들 아, 좋은 엄마들도 있고 나쁜 엄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저희는 가볼게요 안녕